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않겠어? 나왔으니까 안되고 불배는 되네 같은 속성이면 되네요 불배경에 박을까? 이렇게 사면 50, 181% 증가 셋 중에 하나가 붙고 40, 144, 1% 확인 1단계 성장 93성장비 0 100% 인데 이제 1단계 할게 95%고 2단계 성장 5%라고 이 뭐야? 사성 장비 시 80%, 15%, 5%. 아, 이게 3 증가, 4 증가, 5 증가가 퍼센트라고 했을 때, 확률은 100%인데, 어떤 게 붙을지가, 그거고, 배경하고 이제 사성은 똑같은데, 이제 배경을 사용했을 때, 아, 똑같은, 오르는 수치는 동일한데, 성장 확률이 5단계 성장이 15%로 높네요. 아 몰라 왜안 눌려? 아이아 이거 거의 무조건 삼 아니야 이거? 오 가운데께 열리네요 아, 이게 무조건 하나하나 하나, 하나 걸리는 건가? 3? 아, 이거 한번더 해보고 싶은데? 아, 가긴 한번더 하면 이제 보일 수 있겠죠? 8,000원, 아까 5,000원이었는데 8,000원 됐어. 어, 했어요? 어, 왜지? 나는 그렇게 하고 다시 로그인하니까 됐는데? 어, 4 올랐어. 똑같은 거 올랐어, 나는. 아까 방금 됐어요. 아, 이게 또 이렇게 붙네. 두번 붙었어. 똑같은 게두번 붙었고, 음. 잠깐만, 공격력 깡공만 붙는데 이거 맞아? 각성석이 없어